너무... 안 그냥 저쪽 갈까요? 네,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권수연입니다 어, 오랜만에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로 다시 인사드리려고 진금 촬영 중에 있는데요 어, 청춘기록에서 제가 연기하고 있는 김진우라는 역할은 어, 혜우와 혜준이의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커온 어... 지금 촬영 가야 돼가지고. 이따 다시 도와줄게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원소연에게 <원수님의> 청춘 드롭이랑나 <기록이야? 목소리가> 일단 하겠습니다. 나 청춘 들어가 테좀세겠짜리 돼. 이 보고 있지? 청춘이스카스 청춘시대 청춘기록 아아 직 청춘인가봐요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많이 친해지셨어요? 저희 엄청 친해요 어색해서 네 안녕하세요 <웃음> 오늘 세 번째 인사드리는 권수연입니다 아까 이어서 제가 청춘기록에서 연기하고 있는 김진우라는 친구는 열혈 인턴 사진작가인데 혜요랑 혜준이랑은 어릴 적부터 동네 한 동네에서 같이 커온 되게 그런 친한 친구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되게 너무 많이 친해져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진우는 되게 그 중에서 거의 가장 하이텐션을 유지하는 명랑하고 밝고 어쩌면 은이 어, 시대의 청춘들을 좀 대변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 같아서 촬영할 때 되게 재미있게 하이 텐션을 지하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가 촬영 중이어서 지금 하이 텐션이에요 그래서 그래 네. <웃음> 어,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? 애는 딸랑이 역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? <웃음> 아, 별 의미 없어요 주, 주시는 대로 입거어요 그 얼마나 오늘 귀여워 오늘 이상 컨셉은 모르시나요?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이거 너무 오래 입었어 추울 때부터 오늘 이거 끝나면 이제 촬영 이거 끝나지 못해 병아리 청춘이죠저 혼자 청춘이죠 간다 가 하고 안 와. 오늘 촬영 끝났는데요 응 음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다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봐요 <웃음>